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, 재밌게 하시죠? <웃음> 재밌게 <웃음> <하셨습니다>. <웃음> 바로 네. 인 준비 귀신 좀 비각수인데. <웃음> <웃음>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아유, 편파 <가봐>, 좋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u e v C나 ș 거. o <laughs> k 아, 어,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. 아유, 제... 어, 아, 아. <웃음> 저 오늘 열심히 선생님이 지도해 주신 걸로 네. 열심히 좀 해봤는데 네. 좀잘제 생각은 저는 좀 잘한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선생님께서는 <웃음> 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. 어떠셨어요? 저는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. 예, 아... 네, 제가 품을 밟고 네. 같이 이게 태권을 한다 자체가 네.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저는. 음... 네. 저도 뭐~ 이렇게 뭐~ 잘하고 못하고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. 그전에 재밌었어요 <웃음> 같은 택견꾼끼리 품을 어울리고 네. 마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요 네. 그리고 기본적으로 택견을 잘 하시는데 이렇게 잘 느껴보니까 네. 개인적으로 너무 강한 성향이다 보니까 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고 상대의 힘을 읽어서 가시면 예.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아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경직돼 있고 약간 예. 그런 부분이 좀 예.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금도 좋지만 예. 조금 더상대 힘을 읽고 가면 아 호흡을 좀더잘 지킬 것 같아서 아 예. 네, 저는 알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크! <웃음> 네, 알습니다 네, 호흡을 잘 잡아야지 네. 조금 더 내가 편하고 내가 몸 부드러워져요. 네. 근데 그게 안 되고 일방적으로 몸 굳다 보면 은 네. 나중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이 있어도 하지를 못해요. 네. 네,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네. 개선을 하시면 은 네.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으실 아,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제임었습입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자, 오늘은 수원 결련태견전수관 우리 결련태견 옆에 최고의 테크니션! 조지현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유, 테크니션 <웃음> 하요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자였습니다. 네, 네, <웃음> <고생하셨습니다>. 영광입니다. 네. <웃음>